다자하오. 안녕하세요 저는 관이쭈입니다 네 오늘은 4강 초대할 때 쓰는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대할 수 있는 표현들 뭐가 있죠? 뭐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을래? 우리 집에 와서 뭐 같이 저녁 식사할래? 같이 놀래?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장 저녁 같이 먹자 이치치완판바 一起吃晚饭吧.一起 같이 吃 먹다 완饭 저녁밥 밥 뭐뭐하자.一起吃晚饭吧.一起吃晚饭吧. 그리고 내일 우리 집에 와서 놀자明天来我家玩吧明天 내일 来我家 우리 집에 와서 玩儿吧놀자明天来我家玩吧 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누가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라면 먹고 갈래? 우리 집 와서 라면 먹고 갈래? 어떻게 말하죠? 라이 먹고 갈래? 어떻게 라이 먹고 치래어 라면 먹 네. 이래는 라면 먹고 갈래? 라면 먹을래 라면 먹래 라면 먹고 갈래? 면 마? 네, 이렇죠. 아 표정이 좀 이상했나요? 죄송해요. 이거는 혹시나 누가 궁금해할까 막알쳐드린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너한테 점심을 사고 싶어. 我想请你吃午餐。我想请你吃午饭。 여기서 午饭、午餐도可以. 음식, 어, 왜냐면 午餐도 점심, 午饭也是점심이에요. 점심. 그러니까 午餐、午饭 또可이마 네, 그래서, 我想请你吃午饭。我想请你吃午饭。난 <목소리도> 너한테 술을 사고 싶어. 我想请你喝酒。我, 나는想, 하고 싶다.请你, 너한테 사고 싶다酒酒 네, 술을 사다. 술을 마시다. 我想请你喝酒。我想请你喝酒。 오늘, 내가 쏠게.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저도 이말 듣는 걸 제일 좋아해요 今天我请客今天 오늘 我 나는 请客 쏘다 请이 어, 평상시에는 이렇게 좀 공손한 표현인데 请客 이러면 쏘다 내가 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 我来请客뭐 이럴 수도 있고 今天我请客我来请客 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말 들으면 뭐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많이 쓸수 있도록 돈도 많이 벌어놔야 되겠네요. 그쵸? 누가 이렇게 초대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응하는 대답을 해야 되죠? 자, 그럼 어떤 대답이 있냐? 나를 초대해줘서 고마워. 谢谢你邀请我. 谢谢你邀请我. 谢谢你. 너한테 고마워. 邀请我. 邀请你. 이게, 邀请. 요청, 이게 요청하다. 그러니까 어, 초대하다요 초대하다 초대하다 우 나를 초대해서 고맙다 谢谢你야邀请我谢你邀谢你邀请我谢你邀谢你邀请我谢你的邀请谢谢你고邀请谢谢你的邀请하谢你的邀请谢谢你的邀请谢谢你的邀请谢谢你的邀请谢谢你的邀좀 네, 뭐, 뭐뭐 이따 你的邀请谢谢你的天见谢谢你 뭐 이런 식으로 날짜만 바꿔서 오늘 내일 좀 있다 뭐 이런 식으로만 바꿔서 말하시면 되세요 자 이번에는 초대 거절할 때 가기 싫어요 어떤 건 변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진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미안해 나 다른 일이 있어서 헌抱歉 워요 비에드 시칭 헌抱歉 이게 어 정말 미안해 워요 나는 있다 비에드 다른 시칭 일이 있다 그리고 난 다른 일이 있어서 뭔가 미안해 헌바歉我워요베事드 시칭 헌바有칸워요베칭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시고요 그날 나 약속이 있어 나티엔 워요 안파이 나티엔 그날 워 나는 요 있다 안파이 이게 안배 하다인데 여기서는 약속이 있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나티엔 워요 안파이 나한테 워요 안 파에 이런 식으로 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어떤 분은 제 앞에 강의 안 들으셨으면 좀 약간 헷갈리는 게 있을 거예요. 보면 삼성, 삼성인데 제가 이성, 삼성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발음하는 게 있어요. 왜냐? 삼성과 삼성이 연음으로 올 때는 앞에 삼성이 이성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워요 이건데 워요 워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앞에 강의들을 들으시고 오시면 발음에도 좀 약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미안해, 내가 좀 불편해서 몸이 좀안 좋아서. 不好意思, 我有点不舒服. 不好意思, 我有点不舒服. 不好意思, 미안해. 我 나는有点 조금. 不舒服. 不舒服. 불편해. 이거 부舒服도 엄청 많이 써요 평상시에도 아.. 어.. 어.. 어.. 어.. 이런 식으로 많이 쓰게 돼요 그니까 러 부舒服 이걸 꼭 외워두세요 나 오늘 너무 바빠 今티엔워 타이 망러 티엔 나는 워 나는 타이 망러 너무 바빠 今티엔워 타이 망러 나는 너무 바빠 뭐 내일 하고 싶으면 明티엔워 타이 망러 내일 모레면 호天티엔워 타이 망러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세요. 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복습 한번 하시고요. 아쉬웠던 부분도 한번더 연습하시면 더 기억에 남으니깐요. 더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c에 빠이빠이